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6월달에 DJI 미니 프로 3를 샀잖아요 날씨 콤보를 구입을 했는데 사실 여름에 계속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나갈 때마다 너무 더워서 실패하고 실패하고 제가 못찍겠더라고요 너무 덥고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한 9월 셋째 주쯤이었나 네, 잠깐 가지고 나가 가지고 비행거리 테스트를 한번 해 봤어요 그때 DJI MINI 2때 제가 DJI MINI 1 하고 매빅2 중 기종별 비행거리를 테스트한 영상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MINI 2 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 그때 했던 기종들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 보러 한번 나가 봤어요 똑같은 코스를 가야지 거의 비슷한 거리를 상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또 전파가 많다는 도시지역하고 그 반대되는 교회지역 지난번 테스트랑 똑같은 곳으로 해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도 솔직히 테스트하면서 아 이게 어떻게 차이 나려나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러분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이렇게 일단은 도시지역에서 지난번 테스트와 똑같이 도시 A, 도시 B 지역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와서 거리를 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수월하게 갔다 그래야 되나? 거리는 비슷하지만 수월하게 진행을 했고 또 제가 억지로 억지로 계속 전진을 시켰다면 좀더 거리는 갈수 있었어요 솔직히 미니2 때는 제가 굉장히 극한까지 진행을 시켜 보려고 계속 땡긴 게 그건데 이번에 프로3는 그냥 적당히, 아, 그래, 여기까지만 해보자 하고 돌아오게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다음 교회 지역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교외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볼수 있었습니다 뭐큰 차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미니급으로 4킬로 가까이 간다는 거는 정말 몇년 전, 불과 1,2년 전만 해도 생각도 못할 거리죠 그리고 매빅2 줌이나 매빅2 프로도 거의 이정도 갔었던 것 같거든요 그 정도급의 거리가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 테스트 했던 것보다 매빅2 줌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그런 얘기 많잖아요 이번에 디 j i 미니 프로 3가 미니2 보다 그리고 특히나 이 RC 콤보가 수신거리가 많이 안 나와서 비행거리가 많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가 않고 꽤 많은 비행거리가 나온 것을 확인 수가 있었어요. 이제 거리 테스트를 하고 제가 콤보가 있으니까 하나 하나씩 사용을 하고 마지막 배터리 하나는 뭐 마스터 샷이라든지 퀵샷 그리고 뭐 트래킹 모드 등등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저는 세로모드라는 게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그리고 이 세로모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은 영상이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트래킹이라든지 마스터샷도 전 처음 해봤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2분 타임 안에 뭐 드론이도 했다가 서클도 했다가 AI에서 자동으로 여러가지 효과를 줘서 영상을 찍어주니까 예를 들면 띄웠는데 더 해볼 것도 없고 배터리는 남아있고 그럴 때 마스터샷 한번 나와서 마스터샷의 일부분만 쓰더라도 이 2분 안에 여러가지 비행샷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테스트 여기까지 영상 보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